상을 넘 함께 할수 있다면 우리 좀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해 펠로우먼 상의 진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아마 썸네일 보고 좀 깜짝 놀라셔서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요. 외국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선남에 디바이 힌즈라는 맞춤 연장 가게에 와있고요. 연장을 맞춘 뒤에 헤어 메이크업을 하러 이동을 할 텐데, 그곳에서 아마 정인을 만날 것 같습니다. 정인은 지금 스트레스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곳에서 정량을 입고 오는 게 처음이어서 오늘 드디어 예쁘게 한번 입고 오도록 할게요. 오늘 의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놀람> 헤어 메이크업을 받으러 차에 도착했고요. 정인님은 안에서 메이크업을 갖고있습니까서도좀 기다렸다가 메이크업을 한번 멋있게 받아보고 머리도 한번 옮겨보고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갔어, 나갔어. 근데 아직 입술 안 발라서. 지금 몇 명? 저는 지금 아직 대기 중이에요. 지금 와가지고 한 시간 동안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어 이제 계셔가지고 사인받았어 골프치는 그 애들한테 자랑해요 막 세림 찍고 아저 지금은 너무 대기가 오래요 원래 이렇게 웨딩 촬영하면은 신랑은 항상 대기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대기의 연속이래요 나는 30분이면 끝난다는데 진짜? 응. 남자는 금방 한다 나도 좀 신경 써서 해줘서 좋겠 오늘 너무... 우리 왜 웨딩, 왜 웨딩 촬영한지 아직 얘기안해 놀라놀셨놀래셨죠 <얘기해주신> 네, 로, 그냥 네, 놀라셨죠? 뭐, <웃음> 네, 놀라죠 네, 놀라셨죠? 네, 놀라셨 네, 네, 네, 네 일단 저도 얼른 메이크업 받게 되면은 그때 또 카메라 키겠습니다 있으면... 응. 웨딩드레스를 입으셨네요 이야 잘 어울리는데 저인 어때? 드레스 입으니까 뭐 정호는 정원은... 이제 안해도 되겠네 <웃음> 오늘 웨딩했으니까 <웃음> 나중에 안 해도 되겠다고 음. 어떻게 생각해? <웃음> 오늘 했으면 된거 아니야? 저는 얼굴이 너무 부었어요. 잘 어울리는데? 까가좀 챙겨올 걸 그랬어요. 아무리 굽이 너무 높아. 굽이 너무 좀 잘라. 굽이 너 높아. 자, 저희는 촬영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다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까 여덟, 여덟, 여덟, 여덟, 대로 여덟, 여덟, 여기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언제 결혼해요? 내 다음 주야. 아이고. 이 오게. <웃음> <웃음> 우리 숙이고 얼굴만 이렇게 었다 반대. 아케. 이이오로 네.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웃음> 그대로. 그대로 있어요? 로 날이 진짜 좋네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날이야 진짜. 가는 날이야. 날 너무 좋아. <웃음> 부분에도 너무 예쁘게 나오니까 지금 <웃음> 너무 잘 나오고 있어 아주 반지님 같은네요 그지딱이 어울리지 <웃음> 앞으로 좀 제가 본업을 바꿀 때가 온것 같습니다 지금. <웃음> 이대로, 이대로, 이대로. 이대로, 그나이이 <웃음> <웃음> <웃음> 어. 하무 많아. 사진 너무 잘찍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냥 앞에 모시고 음. 둘이 장난아주신 이렇게 네. 그 제일 편집할 텐데요. 장난 아니네. 아직 안 찍어요, 아직. <웃음> 여, 연주, 연주. 같아어 쏟았어. 뺏쪽 보라고? 아, 뺏어 게구나 음. 저쪽 얼굴 보이게 장난치면 되는 거아닌가무리 음. 면봉 줄게요? 음, 손 대지 말고. 그렇지, 그대로. 신랑님은 아파치 크러스. 허리 피고. 이번에 작게 단추 틀러가지고체크해서 멋있게. 그 하나, 둘. 아, 아, 아, 아뭐 시민이 양손이 시민이 팔을 좀 잡아봐요. 양손혼잡아주시고 지금 팔. 아니, 이렇게 말고. 목, 목, 이렇게 그렇지. 한손이렇게지 그렇지. 이 안아주세요. 오. 우 오. 이쪽으로, 우리 까딱 카메라하고 을 거. 그렇지,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그이 오케이. 지케이 오케이. 오가지이오다이 오케이. 오 아~~ 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이이이이이 무 둘이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이 확대도 예쁘다? 이제 확대 내가 한번 들어간다? 네확도 들어가 아 스토리 올리신 아, 요미모를 어, 이렇게 예쁘지? 아야 너무 잘났어 사진 <웃음> 셨어. 인생다 인생샷 같다. 오늘 진짜다 인생 샷 같아요. 정말. 뭘까요? <웃음> <입말> <웃음> 너무 잘 찍으셨던데. 나잘 찍어. 내간종이어 가지고. 사진 맞찍 어. 서예요 엄마. 근데 또 이게 또 띵는 맛이 있으니까. <웃음> 아 오늘 찍는또 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델 모델 하나 있는데 오늘 이유를 좀 찾았습니다. <웃음> 아, 이런 거. 예보다. 오, 오 이거. 예쁘죠? 진짜 신부 같다, 이거. 그니까. 이게 신부들 로망이에요, 면사포. 오일실래 <웃음> <웃음> 어. 와, 어, 아, 진짜 면사포가 딱 이미지가 확 달라지네. 또달라지 예. 아까 걸쳤던 것도 이쁜데, 면사포는 확실히. 또 이제 지금 이제 예, 신부 입장 이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웃음> 들어가면 되나? 다음 주, 다음. 6시만 잡으면 돼. 다음 주, 다음. 주. 날만 잡으면 바로 진행.